이들나 근데 좀키큰거 같지 않아? 저 우유 좀 마셨거든요. 우유 좀 마셨습니다. 얘가 나, 나, 나, 나, 나더 큰데. 나더더 커져 볼게. 잠깐만. 더 커져 볼게. 좀큰거 같지 않나요? 이 어, 길어 보이지. 좀 목이 좀, 좀 길어 보이지. 나유님 하요? 이 이게 제 캐릭터가 되게 딱이 직업에 알맞거든요. 지님, 이지님 이쪽이 쪽이 쪽. 이쪽, 이쪽. 당신 너무 예리해졌어요, 요즘에. 국님 왜 홀딱 벗고 있어요? 어머, 어머. 나 갑자기 쪽팔림을 <웃음> 나 갑자기 쪽팔림을 느꼈어. 어머, 나 잠깐 나나좀 어, 어색해. 나왜벗고 있어 지금. <웃음> <깜짝아>. <웃음> 왜 빼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나 벗고 웃고 있어거든 다시 입으셨죠. 다시 입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갔어. 어. 내가 아직도 가지고 갔어. 냥 눈이 도둑 고양이다. 패셔니. 쉿. <웃음> 어, 가까이 가면 할켜짐 <웃음> 달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아, 네, 네, 예. 도둑이 도둑이면 의심 의심을 좀 하게 만드는 게 좋은데? 미션 아껴 마이광자에만 있어볼게요. 그러면 최소한 비둘기나 대머리수리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아저 지금 누가 제 바지가 춤춰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둑을 찾고 있어요. <웃음> 누가 엄청 왔는지. 눌기신가? 새들이랑 같이 있지? <웃음> 아 뭔가 수상한데. 오 어, 어, 위에 한명 누구 베트 탔어? 위에 누구 베트 탔어? 나야 나야 나야. 어, 코코디 뭔데요 지금? 아 모르겠어요. 비둘기 쪽에서 모겠어 모겠어요 이러면 은 비둘기 아니야? 아뭔 소리에요? 아, 네 그럼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기계공 기계공 당신 당시 도도새지 아아 <웃음> 그럼 저 저랑 합치죠 저저 저 비둘기인데 저랑 같이 네 비둘기라네요 네 제가 비둘기고 코코님 그럼 기계공이잖아 비둘기는 중립이잖아요 아 근데 네, 비둘기긴 한데 코코님이 옆에서 감시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사람이 좀 갱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비둘기 아 <웃음> 비둘기 저 <웃음> <웃음> 이쿤님! 아, 아, 너무 못 o 거아니에요 아니아니요 어? 저, 저.. 아픈 직업이에요 굉장히 <웃음> 우리 이쿤님! 리계세요 네, 군대 어! 장에서 계속 서있던데 뭐하는거예요 맞아! 저도 봤어요 어. 이쿤님! 바지 찾는다고! 데내 바지 어, 누가 가져갔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자고 일어는데 바지가 없어졌잖아 ㅋ 이하이나 바지를 찾으러 가겠어! <웃음> 어, 이쿠 이쿠 <웃음> 왜? 보콘님 뭐 <뭘> 먹는 직업이에요? <웃음> 너.. 너가.. 아니 바지? 아니에요 저.. 내 바지 너.. <웃음> 불어요? <웃음> 어? 이진님 이치님 이치님 이쿠는 못 맞지로 이쿠는 못 맞지로 어? 변장수사다 어? 변장수사다 어? 아.. 알잖아 <웃음> 방금 연애인 죽었어요 아 그래 누군데? 나한테 말려줘봐 미사 <웃음> 없는.. <웃음> 근데 그거 아세요? 이딱 네모난 이 구간이 인코스 돌기가 은근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 왜이래 왜래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외래, 외래. 탈락입니다 돌지마 돌지마 돌지 이군이 이상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나, 나, 나 지금 왜나왜 아,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님들아? 왜나 아,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잖아? 그럼 내 알몸이 보인다고 어쩔 수 없지 가지마 가지마 어쩔 수 없이 여기 드루이 숨어있는 드루이 거야 나나 여기서 나가면 안돼 바지가 없어가지고 나우리가 누군지 알것 같은데? 제가 약간 쑥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제제 하의를 가릴 뿐입니다. 어자이자이님도 어, 옷이 없군요. 바지 바지 가리 바지 없을 때 가리기 좋고. 여기 있다. 그냥 저희 미션 닫겠으면 놀죠 그냥. 저 어차피 게임 진거 같아가지고. 잘 써니고.